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가공면 풍국 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소가 있는 덕풍계곡 제1용소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덕풍계곡의 시작에서 6.7km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덕풍계곡 제1용소폭포의 모습을 지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데는 이 돌단 길이 있고, 여기가 용소예요, 여기가. 제1용소이고요.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아 곳곳이 구멍이 파여있는데, 저것은 어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크네요. 엄청납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서 대금길 위로 올라가서 봐야 할 듯합니다.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고요. 아 폭포이네요 폭포. 멋집니다. 자 용소에 잠시 손을 담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차지는 않아요. 굉장히 넓어요 제1용소의 모습이고 결국 폭포네요 폭포 저 바위 사이로 바위 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한 4m 5m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에 수심 40m 정도 되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덕풍계곡의 제1용소 덕풍 계곡의 제1용초가 있는 대컵 길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위가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용초가 있고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깊이가 40m인가요? 30m인가요? 시커멓네요. 여기 제 일용소고요.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위도 바위고요. 이렇게 해서 바위 폭포가 이루어져 있고 사이로 쭉 해서 내려오는 물이 이 물이에요. 이 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응봉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소가 있는 덕풍계곡 제1용소 폭포를 찾았습니다. 그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